네. 지금 한 2, 30분 됐죠, 그죠? 네. 네, 그러면 한번 좀 이제 삶아 때 보시죠. 어떤지. 고르카무나드가 네. <웃음> 효과가 어느 정도? 그 정도면 제법 돼요. 한 거의 한 100g 정도 돼요. 이건 한 100g 정도 될 겁니다. 캐로스 따지면. 뭐한 500K 정도까지는 될 건데. 자, 한번 걸어 보세요. 아니, 농담으로 하는 게아니 얼굴 안 나오니까. <웃음> 어떠세요? 뭐 일단은 좀 가벼운 느낌은 있어요. 그렇죠. 네. 네. 가벼운 느낌은 있어야 한번더 그러 보셔야겠어아이 네. <웃음> 돌을 했는데 가볍다 말이 안 되지. 네? 그렇지. 어, 상당히 부드러워졌을 걸요. 예. 네. 네. 진짜 신기하잖아요, 그죠? 네. 네. 믿기 힘들었대요. 진짜 그렇죠. 네. 네 이건 뭐진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. 이상입니다